안녕하세요 포스티노 입니다 어, 오랜만에 또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아이고 좀 꾸준히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어 그동안 그 kbs 에서 새로 시작했던 음악 예능 더 히트 그두 곡을 매시업 해서 어, 새로운 무대를 만드는 거그 프로그램에 음악 감독을 조금 맡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었 도저히 업데이트를 엄두가 안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이거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웃음> 근데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겨서 어, 다시 한번 어, 신경을 써서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은 음, 로직 안에 있는 피아노 소리를 어떻게 하면 더 고급스럽고 리얼하고 쓸만한 소리로 만드는지 저의 방법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사실 피아노를 가장 리얼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어쿠스틱 리얼 피아노인 것 같아요. 그거를 잘 녹음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여러가지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하나 단점은 수정이 안 된다는 거 어, 후반 작업이 좀 용이하지 않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미디 여러가지 미디 가상 악기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피아노 소리가 항상 조금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음더 좋은 방법은 그냥 요즘에 잘 나오는 가상악기 예를 들면 키스케이프 또는 뭐 어딕티브 키즈 이런 것들 또는 뭐 컨택에서 옛날부터 유명했던 알리샤 키즈 이런 것들이 피아노 소리가 굉장히 좀 쓸만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걸 항상 모두가 갖고 있다는 라 법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로직 뭐 다른 프로그램들 포함해서 어느 피아노도 상관없는데 그 정도의 굉장히 이제 고퀄리티가 아닌 피아노 가상 악기를 어떻게 하면 좀쓸만하게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전부터 연구해 온 것도 있어서 그 저의 노하우를 한번 공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로직에는 음, 피아노 프리셋이 이렇게 있어요 뭐, 보스앤더프 뭐, 그랜드 피아노, 앤 팻, 뭐 스테이웨이 그랜드 피아노, 야마 그랜드 피아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레거시로 가면 레거시에도 오크스토 피아노즈의 여러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뭐 이거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가장 가까운 것들을 좀 내가 생각했을 때이 곡이랑 조금 어울리겠다 싶은 것들을 고르셔 가지고 요 방법을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음이 보센도프 피아노 소리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센드 오프 피아노 소리가 요건데 지금 제가 피아노 미디 파일을 가져온 거는 그 김현우 씨, 형님의 반성문이라는 곡에서 제가 연주했던 피아노 데이터고요 사실 이 피아노는 제가 어디티브 키즈를 사용을 해 가지고 썼어요 어디티브 키즈의 그랜드 프리셋이 나쁘지가 않아서 제가 최근까지 에 굉장히 즐겨 쓰던 그런 플러그인이었고 근데 그거는 뭐 소리가 그냥 쓸만하니까 이것저것 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은 이 보센도르프 피아노 프리셋 로직은 일단 e x s 24에 있는 어쿠스 피아노의 클래식 피아노를 기반으로 로직 자체적으로 뭐 EQ 뭐 컴프레서 그다음에 딜레이, 그다음에 리버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느낌을 내 주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 빼고요. 이 에펙트를 다 빼고 요 그냥 쌩! 민자 피아노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 나쁘지 않아요 음,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러면은 이 민자 피아노 다른 소리도 한번 찾아볼게요. 그랜드 피아노로 바꿔보겠습니다. 아이고! 나쁘지 않네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 중간중간 좀 밸런스가 스테인웨이 그랜드 피아노2 음. 이것도 굉장히 음. 스테인웨이 피아노2 막 야마하 확실히 야마하는 좀 까랑까랑하고 팥적인 면이 있죠. 자, 지금 이 공통적으로 다 이제 어느 정도 듣기가 나쁘진 않은데, 얘들이. 이 샘플 구조를 한번 볼게요. 어, 어이쿠 이게 보니까, 어, 야, 샘플을 잘해놨네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지금 메조 포르테 패드 하이. 아마 제가 지금 이 구조를 대충 보기로는 어 어떻게 잘 해놨구나 그냥 페달을 밟고 칠 페달 안 밟고 친어 기본과 어. 그러니까 패드를 안 밟고 친 그냥 건반을 누른는 것의 세기를 뭐 뭐 로우, 미디엄, 하이 요 정도로 나눈 것 같고요. 훨씬 더, 더 세분하게 더 넓게 나누긴 했지만 그리고 페달을 밟았을 때 로우, 미디엄, 하이 이런 식으로 더 이제 세분하게 했네요. 페달을 밟았을 때는 소리가 좀 다르거든요. 실제 피아노가 왜냐하면 피아노를 밟았을 때 한음만 친다고 해가지고 딱그그 그 해머링이 된그 선만 울리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줄들이 같이 떨리고 또 배음 구조에 매칭이 되는 줄들은 또 조금 더 심하게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많이 떨리고 해서 그 레조너스가 굉장히 풍성하게 나거든요 페달을 밟고 쳤을때 마치 리버블 건 것처럼 어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세세하게 샘플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직에 있는 피아노 소리도 굉장히 쓸만한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들어보니까 어. 하지만 하지만 일단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얘네가 동시에 친다고 해가지고 이제 막그 일체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터치가 약간 불안하고 이거는 연주를 잘하면 되겠죠 <웃음> 연주를 잘하면 되겠지만 뭐 그래도 이제 뭔가가 조금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어요 소리가 하나하나가 너무 명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피아노를 쳤을 때 여러 가지 도, 건반을 같이 연주를 하다 보면 그음 중에 그 가, 고유의 노트가 갖고 있는 어떠한 배음들이 이미 연주가, 이미 울림이 생기고 있는 그 음의 배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배음이 증폭이 된다든가 아니면 사라진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얘네들은 이거를 다 하나하나 친 거를 뭐 비슷하게 최대한 페달링까지 해가지고 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 사라지고 나타나고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같진 않아요. 그거를 어떻게 여기서 표현을 할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아마 그래도 결국에는 그 각자 고유에서 페달링을 밟고 친 샘플들이 두 개가 만났을 때 다른 피치가 두 개가 만났을 때 거기서 겹치게 되는 어떠한 배움들은 어쨌든 그 어쿠스틱 효과에 의해서 사라지고 뭐.. 뭐.. 배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생기겠죠 악기 자체에서 생기는 건 아니고 이 다음 단계에서 생기는 거긴 하지만 그 소리가 나고 있는 단계에서 생기는 거긴 하지만 어.. 그래도 꽤나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어.. EQ를 한번 볼게요. 아날라이스 스펙트럴 아날라이 보면 자. 여기 50Hz 이하를 좀 볼게요. 이이 50Hz 이하에서 소리들이 주파수들이 굉장히 어? 굉장히 큰 에너지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되게 럼블노이즈나 실제 피아노를 쳤을 때는 에잘 발생하지가 않는 발생이 당연히 하겠지만 진동이 있고 그 공간이 울려서 하겠지만 이 정도로 크게 들어올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소리만 그쪽 아주 로우쪽 소리만 들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들리지도 않네. 이거는 아마 제 헤드폰에서도 재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어 요, 요쪽에서 올라오는데. 요거 얘네들은 굉장히 부스트를 해볼까, 이렇게. 이, 이 소리가 아마 잘안 들릴 수도 있는데. 이런 서브 소리가 피아노에는 없어요 실제로는 근데 뭐 요정도 레벨이 뜬다고 해가지고 이게 방해가 되는 요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자연스러운 서브가 피아노를 불필요하게 레인지를 넓혀 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때문에 또 굉장히 인위적인 느낌이 나기도 하고 또안 그래도 저희 우리들이 집에서 듣는 스피커들이 레인지가 요즘에 많이 넓잖아요. 뭐 50Hz, 100 이하는 뭐뭐 뭐 그래도 시, 어, 아쉽지 않게 뽑아내는 스피커들이 많아서 또 일부러 그거를 어, 저음을 풍부, 풍부하게 한다고 부각을 시켜주는 것들도 많아서 불필요한 저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줄이되 저는 로우 패스를 아니 하이 패스를 써가지고 깎아준다기보다는 쉘브를 요즘에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요즘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게. 음. 음. 요렇게 일단은 불필요하게 녹음된 서브들을 좀 빼주는 것 같고 다른 피아노 소리를 또 들어볼게요. 음. 지금 다이나믹 엄청 크죠? 작을땐 되게 작고 클땐 되게 크고 이거는 이 패치를 가지고 연주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건데 뭐뭐 뭐 어쨌든 그 다음에는 아 일단 테스트 해볼 수 있는게 컴프레서인 것 같아요 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오구나 컴프레서로 어떻게 걸어주냐면 뭐 지금 얘가 다시 그랜드에서 이걸 야마하로 좀 바꿀게요 소리가 너무 벨로서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소리가 안좋은건 상관없는데 자 컴프레서가 작동을 하고 있죠 저는 어떻게하냐면 이거를 2까지 그레이셔를 2로 안 가고 한 1.4 1.2 1.4 이렇게 해서 니를 최고로 해주고 그래서 아주 여기서부터 부드럽게 어 t h r e s 2전 값부터 아주 서서히 컴프레션이 어 전체적으로 조금 잘 먹게끔 해준 다음에 t h r e s 를 충분히 s 서 왔다 갔다 하게끔. 그리고 어택 타임은 뭐 그렇게 k t h 많이 쓰 m 않는 것 같은데요. 너무 짧게는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100 정도에서 오토를 빼도 된, 되고 안 그래도 되고. 오토를 걸면은 그 어택 이 반응하는 i 에 따라서 릴리즈 타임이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뭐 저는 항상, 뭐, 그냥 일단 걸어주고. 그죠? 근데, 컴프레서를 좀 다른 걸로, 특히, 빈티지로 가면, 이건 괜찮네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팻. 이이 이 컴프레서가 느낌이 근데 약간 더 어떻게든 더 세밀하게 반응을 하죠 얘는 니 컨트롤이 없어요 일단 뭐 해볼게요 음, 그러면 확실히 많이 눌려있죠 얘보다는 스터나, 콜스타나 음. 이거 안건 거보다는 건게 무언가 피아노로 실제로 녹음한 듯한 느낌이 조금 나요. 근데 과해요 과하기 때문에 믹스가 있죠 5대5? 1대1이겠죠? 1대1도 조금 늘리는 그 느낌이 많이 나네 디스토전도 좀 주고 음. 음. 훨씬 이제. 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심지어 그냥 플래티넘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이거는 어 뭐가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고른 피아노 소리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은 컴프레션을 이렇게 낮은 비율로 레이셔로 충분한 스레셜드를 줘서 전체적으로 컴프레션을 먹게 한 다음에 이거를 적당히 블렌딩을 하는 게 되게 떠 있죠 지금 안건 거는 걸면 어 이제 좀 들러붙어 있어. 어 컴프레서로 뭐 글루잉을 한다고잖아요. 여러 가지 소리들을 이제 마스터단의 컴프레서를 걸때 같이 묶어주는, 붙여주는, 일체화를 시켜주는 글루잉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의 악기에서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노트들을 일단 하나의 악기처럼 몰아주는 역할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음. 음, 심심하고 재미없고 음, 생기죠. 위로 넘어가면, 그 그렇죠? 응. 다음에. 이제, 뭐, 다른 플러그인들은 피아노 플러그인 안에 리버브이 있겠지만, 지금 로직은 이 샘플러 안에는 리버브가 없어요. 리버브를 줘야 되는데, 그 리버브 중에 PSP의 오디오라는 데서 나온 피아노 버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굉장히 오래된 피아노 버브거든요? 얘는 PSP에서 진짜 한 10년 전에 나온 리버브 같은데, 이게 은근히 괜찮아요. 그래서 뭐 어, 디폴트로 어, 믹스를 이 10만 많이 줘볼까? 100으로 줘 이렇게 이, 이 피아노 자체에서 생기는 리버브라고 해야 되나? 바디 안에서 생기는 그런 우리 법을 아주 단순하게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아니더라도 로직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위가 그냥 기본 기본값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서 뭐 미, 스몰, 미디엄 룸 에? 피아노 웜스 피아노 리플렉션. 뭐, 여기서 뭐 마음에 드는 거를 좀 고르면 되겠죠. 꼭 피아노가 안 들어가서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피아노 리플렉션을 한번. 음. 미세한 차이죠 미세하게 근데 이거는 방법이 또 있는게 컴프레서랑 위치를 좀 바꿔도 재밌는 효과가 나요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녹음하는 단계를 좀 생각을 하고 사람이 귀를 든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이 바디 안에서 나는 굉장히 조그만 리버브레이션을 일단 발생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녹음했을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체감을 리버브랑 같이 또 한번 시키는 거죠. 이거는 뭐 어느 위치가 가도 네. 상관른 없어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요거랑 요거랑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다른 류의 리버브 조금 더 피아노 소리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홀 계열의 리버브를 해줄 음뭐수 있겠죠. 웜홀 리버브는 여기서 제로 상태에서 조금씩 주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많이 주고 펴서 빼는거 딜리듯 말듯한 아예 없는 거랑 바이패스를 한번 해볼게 응. 어떻게 되나요? 걸면...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로 움켜지는 느낌이 좀 나요. 어. 여기서 조금 더 과감한 프로세스를 걸어서 내가 뭐 앨범에 다른 음악이랑 믹싱하기가 좋은 듯한 느낌의 무언가를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조금 더 다른 느낌의 플러그인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컴프레서를 걸더라도 이거를, 느낌으로 조금 리버브를 항상 마지막에 두고 이 컴프레서는 안 써볼게요. 눌리는 느낌이 너무 많이 난다. 그 어쿠스틱한 느낌이 많이 없어지고 뭐가 좀 답답해지네요. 또 하나 방법은 다이나믹 계열이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음 도파민 마치 테이프에다 녹음을 해서 그걸 이제 뭐지? DBX 돌비 노이즈 리덕션을 건 듯한 느낌의 효과를 내주는 거죠. 어떤 소리가 되는 거냐면 웻한 소리만 들어볼게요. 이렇게 소리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진 거. 아유 옛날 생각이 이런 소리가 옛날 테이블로 녹음하고 나서 노이즈 리덕션 돌비 C 뭐 이런 거를 키면은 요런 듯한 느낌이 좀날 때가 있어요. 음. 다른 유의 노이즈 리덕션 그리고 노이즈 리덕션 모듈을 얘가 더 까랑까랑해지죠 이거보다는 요게 A타입 노이즈 리덕션 모듈이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걸 이대로 쓰는 건 아니고 조금 섞어주는 거죠 안걸더라도 꽤 선명해지고 카리스마가 있는 소리가 됐죠. 없는거 있는거 아 좋다 그리고 하나를 더 건다고 하면 정말 그냥 테이블에 하나 걸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yeah 어렸을 때 소리가 조금 너무 빵빵해진다고 그래야 되나? 너무 밑둥이 너무 퉁퉁해지는 아까 첫 단계에서 밑둥을 뺐는데 그 밑둥이 다시 더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이건 취향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완전 바이패스 좋아진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그리고 요즘에 여기서 또 재밌는 거 차라리 소리를 아싸리 구리게 만들면 또 그것도 자연스러워요 이제 구리게 만들 수 있는 플러그인이 굉장히 많죠 뭐 디스토션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그 디스 굉장히 로우파이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가지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음뭐 이제 리앰프 뭐릴뭐 뭐 이런 것들이 위앰프를 한번 볼게요 위앰프 이제 그 위앰프 <목소리> 이제 뭐이 앰프 튜브 드라이브 그를 시뮬레이션 해주고 앰프 뭐 기타 앰플을 꼭 말하는 건 아니고, 뭔가 앰플리파이어에 그런 하모닉스를 많이 내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M 튜브 드라이브가 소리가 좋네요 왜냐면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하모닉스도 더 풍부해지는 것 같고 드라이브 여기도 뭐... 이좀만 해도 드라이브를... 그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건다 그럼 그쪽에서 하모닉스가 더 생기는 건데 이거를 뭐 4개의 프리퀀시로... 이제 돼 있네요 그래서. 라고 봐야 되는데 이 대역별로 소리를 이제 어 부스트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피아노 소리가 이렇게 로우 미드 한 250에서 500, 250대 이쪽이 너무 많이 빠지면 소리가 불필요하게 하이파이가 되는 것 같아요. 빼볼게. 요 그냥 막 녹음한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귀가 아파요 네. 과하다 싶으면 믹스를 좀 빼주면 되겠죠 <웃음> 얘가 다 안해 <웃음> 얘만 걸어줘도 <웃음> 그동안 이건 뭐한거야 얘만 걸어줘도 소리가 굉장히 그 로우파이 해지면서 로우파이 해지면 소리가 되게 따뜻해지고 좀 정감있는 소리가 나고 볼품없는 소리도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조금 모자란 소리를 있어보이게끔 억지로 만드는게 아니라 모자란 소리를 모자란 그대로 매력을 더 그냥 더 밀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프리 프로세싱이 있는게 조금 더 리앰프 i n 를 했을 때 소리가 조금 더 리얼한 느낌이 있 l o y 요 d h e s 빼고 이런 느낌을 c a c 줄 o c o n d o e q 를 로직에 있는 빈티지 EQ 컬렉션에서 그래픽 EQ 오케이 여기서 잖아요. 그레도왜또 죽인다? 야. 여기서 이제 왜왜 왜 피아노 소리를 좋게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엔 로우파이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웃음> 그 요즘에. 피치가 흔들리는 게 유행이잖아요. 어, 뭐, 뭐, 너무 많은 게 있어서 심지어 그 로직 안에 있는 테이프 딜레이르도 그거를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싱크를 끄고 0으로, 딜레이 타임을 0으로 준 다음에, 어, 피드백도 빼고, 왜 빼고요? 아, 외을 빼고? 으로 주고.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테이프에 있는 그 소리 때문에 얘가 소리가 약간 바뀌어요. 레벨이 좀. LFO를 주는거죠 지금 이 발라드 피아노 소리에는 어울리지 않는 프로세싱이긴 해요. 하지만 로직에 있는 기본 있는 것만으로도 이런 그런 와우 효과를 낼수 있다는 거죠. 그 와우 플라타 느낌을 자, 다시 민자로! 1차적으로어쿠스틱한소리를조금더 자연스럽고 좋게 만드는 프로세스가, 여기까지. 그러면 네, 훨씬 더 쫄깃쫄깃한 느낌. 그리고 여기서이여기감한 프로세스, 로우 파이 느낌 소리를 또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클래식 그래드 피아노 그냥 그렇죠 진짜 소리가 찰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어음뭐뭐 뭐 요즘에 나오는 키스케이프 피아노 샘플 굉장히 좋죠 너무 좋아서 그것도 어 일을 좀 쉽게 만들어 주긴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나만의 양념을 더해주면 각자 개성 있는 소리가 날수 있는 것 같고 키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제가 느낀 거는 그 바디 악기 바디 자체에서 나오는 노이즈를 굉장히 부각을 시켜놔서 y 게 o d y body, body, b o d 무 b 무 d y body, body, body, 인 o 인 y body, body, body, body, body, body, body, body, body, body, b o d 피아노 소리를 조금 더 풀. 음. 어. 이렇게 이런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만의 독창적인 피아노 질감을 만들기 위해서 도움이 되길 바랐고요. 제 생각에는 결국에 연주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키스케이프도 보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스터 키보드에 최적화 시킬 수 있게 자기가 갖고 있는 마스터 키보드를 그키벨로서티스 커브에다가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그 프리셋이 있거든요 그거를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연주를 일단 어렌지부터 피아노 주법부터 일단은 자연스럽게 내가 고른 소리가 구린 소리든 좋은 소리든 연주를 잘 뽑아 놓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은 내가 피아노가 무조건 난 내가 치니까 남이 불러서신 게 아니고 나이 악기가 너무 익숙하니까 내 피아노 소리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연주를 하면 또 연주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연주. 그 다음에 피아노의 소리, 하모닉스 뭐 이런 것들이 뭐 순서가 굳이 나눠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어쨌든 연주력이 받쳐져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